빨마말았스짓단하비비하비비하비바티 음, 하비비. 하비비. 야하컵케이크 야치즈케 이크야시나몬롤야 초콜릿 케이크 s t a r t s a i l n 한국 오면 합정을 꼭 와보세요 okay. 약간 한국적인 느낌인데 힙한 데도 많고 아 s 라 a l a 안녕하세요. 다운입니다 오늘은 I came here to learn Arabic 가지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아랍어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렛츠고! 아랍어 배우 준비가 되셨나요? 네, 어요 가볼까요? 가라까라야말요가 가볼까요? 이볼목요목 예쁜데 봐 가볼까요? 이볼까요가다까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가볼까가까요가볼까까 하자 조용한 카페를 발견했어요. s a l a u a l i m a l a i k u m Warahmatullahi w a r a k a t u a l a a l a y e m e n h a b a y a l a y a l Ismi a u e Alhamdulillah 우리 아랍어 이거 근데 발음 잘하는 거 맞아? I d o n So today I will do top hardest words to pronounce in Arai b uh, Are y o ready? I'm ready 오케이. Okay. 우리 그래도 음. 한둘다 배웠잖아 파이팅. 열공했어 파이팅 해보자 자첫 번째 단어 커피 까와 아 까와 oh, You already know 응 까와 아와좀 <웃음> 다른데? 까와 고와 까와 까 한국 발음 그냥 가호와 아. 아랍에서는 가호와 가 그냥 다 알아들어 오케이 오케이 가호와 어. 내가 좋아하는 가호와 <웃음> 그립다 이거 아라비 카... 커피 아니야 가오와. 이거 가호와 아니야 노거 가호와 아니야? 노란색이야 <웃음> 마피 가호와 마피 가호와 <웃음> 하다, 하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하 아아하 아, 아, 아. <웃음> 두 번째 세컨드 사바하 사바하 사바하 아침 맛지 어. 사바 사바 다시 사바... 사바하 사바하 사바하. <웃음> 사바하 해. <웃음> 어 사바하 사바하. Good 사바하. 해봤는지. <웃음> h 사바... e 사바... a <굿> r 사바... <웃음> 갈비 갈비 야 갈비. 갈. <웃음> 갈비인데 갈비. 갈야 갈비. 갈비. 아랍에서는 하비비 하비비한테 어. 야 갈비 이러면은. 너내심장장 내 you. 그러니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야 u I love 야 o u 야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 o I love you. <목 corruption> 진저짜이. 아랍에서 짜이 많이 마시거든. 장자빌 샤히. 나 우히프 자빌 샤히. Nope. 나는 생강 싫었어. 다섯 번째. 짤프. 르 r t h d a r a r t h d t h d a a r t 라 a r h d a a r t a r t r 얄라 얄라는 아무 때나 쓰더라 어야라자 좋아 응 얄라만 알면 돼 얄라마시알라 마스굴 알아라 메시골 메시골 메시골 메시골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불리는 게 쑥스러워 뭔가 아나 메시골 아나 메시골 아나 메시골 세븐 세븐 다다. 빠밤 털털 거북이 거북이 질헤 와, 쇼히프 어렵다. 히프 슈리파 슈리패 슈리패 슈리패 슈리파 슈리패 슈 맞겠지? 선생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댓글로 써주세요. 우리 욕먹는 거아니야 안에 발음 너무 못한다. 문자가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 많아서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아이프 아시이프. 아시이프 자질란. 월라마라 아시이프 질란. 너무 못해서. 미안해요. 우헵도. 우헵도. 하비비. 하비비. 하비비. 하비비. 하비비. 하비하비바비 야, 비컵케이크 컵케이크 야, 치즈케이크 야, 시나몬롤 야, 초콜릿 케이크 야, 캔디 야, 비 캔디 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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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안바할말 아, 말아 아니야. 너 말아. 생는스트라스 occupation. ا 틸라 ل 틸라 d 틸라 t 틸라 k 같기도 하고 i 같기도 하고. 입력 막지 마. t를 개선해. t를. 안 돼. t 아, 아스트다아스짜리 열심히 공부할게요 어, 여러분 아랍 구독자 분들도 많으니까 댓글을 음, 읽고 싶은 거야 어, 옛날에는 네. 전혀 못 읽었는데 이제는 읽긴 하거든요 어. 근데 뜻을 모르죠 어. <웃음> 읽긴 어. 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화이팅 <웃음> 형, <웃음> 형은 꿀알 읽어야죠 쓰는 니아함드릴라아함드릴라형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웃음> 맞아 <웃음> 내가 열심히 해야 돼너 <웃음> 너무, 너무 잘한다. <웃음> 진짜 약간 나쿠웨이트드라 많이 보고 음... 막장들은 많더라 아랍? 아랍의 막장들아? 여자들 완전 센. <웃음> 그 아랍 신기한 게 말할 때마다 음... 이렇게 막 이렇게 소문을 엄청 많이 했어. 막 화날 때도 막 이렇게 하고 기쁠 때도 말로. 하비비? 하비티? 이렇게 아 하비비 는이렇게야 하비 하비. 하비. 하비. 하비 이렇게 야 하비. 오케이. 엔디 하비. 엔디 하비. 오케이. Then thank you for. w a t c h my video today, uh, take care in the seat. Alhamdulillah, ma salama. Ma salama. Ma salama. Shukran. Shukran. See you next time. Afoan.